아네 안녕하세요 제이크입니다 저희가 지금 잠깐 시간이 나가지고 이제 한강에 왔어요 사실 제가 한강을 처음 와봐요 그래가지고 되게 궁금한데 오늘 그리고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서 한강을 가기 딱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와봤습니다 사람들이 낚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진짜 하네요. 아, 낚시대를 가져올 걸 그랬어요.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나오나? 제가 듣기로는 여기서 이제 뭐 라면도 해먹고 뭔가 텐트도 쳐서 조금 쉬다가 갈수 있다고 들어가지고 나중에 꼭 한번 다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로그 네, 저희가 이제 쉬는 날 이제 낚시를 하러 이제 이승경과 니키와 장 갔는데 이제 그때 좀 촬영을 했었어요 제 핸드폰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편집하고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잠깐 카페로 왔습니다 한번 지금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Let's go 네 저희가 음식이 나왔는데요 대박입니다 편집을 하기 전에 간단히 그러면 먹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와우 wow. 맛다. 음. 음. 엔로그. 이제 밥도 먹었으니까 한번 열심히 편집해 볼게요. 사실 어음자 이거 찍은 이후도 이제 여행 가는 겸 이제 찍었는데 사실 제가 이것처럼 만들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약간 영감을 받을 겸 찾아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저 이렇게 하고 싶,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써야 돼? 근데 이거 찍지 하면... 못했어요. 좀 숙소로 가져야 돼. 오케이. 영감을 충분히 받았으니까 이제 편집을 해볼게요. 저는 근데 하나도 모릅니다. 이제 목소리께서 출연하셔가지고. 철카게티, 음, 줄거예요 목소리, 철회해주요요에요에요에요철회지에스요요요요 이거 어떡 하지? 이때 제가 대형 영화 보면서, 제가 쓰고 장면부터 간이요그 부분부터 되면은, 리세요리요 인, 예, 게 그러면 어, 뭐야? 어, 다. 끝부분으오면오를이아이래 아, 이렇게 이렇게 어요 연출하기 위해 <웃음> 다시 다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쯤에서 아하고그영상 다시 뒤에. 오 재밌다. 이렇게, 이제 이마트 떠나는 것까지 찍고, 이제 슬슬 도착을 했, 해도 돼. 지금 다시 1분밖에 안된 거예요? 망했다. 하루 종일 찍었는데. 와. 야, 잘했다. 어, 좀, 좀 재밌는데요, 편집? 나중에 좀 해드릴게요. 힘드시면 니키 열심히 찍었어요 아 니키 그것도 있는데 아 니키가 그 숙소에서 떠나기 전에 그막 찍고 있는 거예요 막 밤에 아 내일 막 출발해야 된다 이런 거 그게 숙소에서 안 보여줬나 봐요 인형을 들고 막 찍었어요 말하는 것처럼 근데 니키 그런 거 처음 봤는데 어 이거 좀 약간, 약간 어깨도 넓어보이고 그런 느낌으로 찍었죠 제가 아... 약간 이거 하면 안 돼요? 약간 이거를 제일 처음에 놓고 약간 뭔지 알죠? 딱 이거 나오고 그 바로 이렇게 가는 괜찮죠? 오케이 네다 여기 담았어요 한번 볼까요? 찍은 거 그거 크레딧에 꼭 넣어주세요 그 촬영은 어, 니키, 희승, 제이크 해주고, 편집은 처음만. 어, 지금 총, 일단, 그, 클립을 이제 넣는 건다 했어요. 그래서 총한 5분 정도 나왔는데요. 이 조금 생각보다 복잡해요. 그래서, 어, 오늘 다 끝내진 못했지만, 아직 자막이나 약간, 어, 배경음악 이런 걸 못해가지고, 그거는 다음에 꼭 해가지고, 꼭 언젠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기만이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엔로그.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만화카페라는 데로 왔는데요. 예전에 이제 동생들이 한번온 적이 있는데, 사촌 동생이온 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좀. 그래서 힐링 좀 하러 왔습니다. 가볼까요? 오! 이렇게 개인방이 있습니다 오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이렇게 완전 혼자 이렇게 외우거야요와 되게 좋네요 근데 사실 제가 하나도 몰라요 만화책을 그래서 어떡하지? <웃음> 귀엽다 고양이 정원이랑 <웃음> 오늘 같이 왔어요 저는 약간 좀 아직 초보자이기 때문에 살짝 좀 쉬운 거를 읽어야 돼요 1화부터 아 1화! 보지 말까요? 좋아하는 숫자 중하나인 15를 고를게요 엔 로그 네첫 번째 책을 읽을 건데 이, 이 책이라고 추천을 받았어요. 사실 이거, 니키도 어, 이 만화책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음, 이제 그림이 굉장히 예뻐요. 보시면 그림을 잘 그리셨어요. 되게. 원래 만화, 만화 이런지 모르겠는데. 밑 책은 이제, 이거 한번 다음 책을. 아, 이런 건 제가 굉장히 좋아할 텐데. 제가 나같이 좋아하는 것같아 엔 로그 제가 책을 좀 읽다가 배고파서 이한번 먹을 걸 시켜볼 건데 굉장히 많은 메뉴가 돼서 그래서... 어 음... 음... 대박이다 오... 치킨도 있고요 짜파게티 단무지 그리고 아이스티 예에에 <웃음> 렛츠고 yeah, 응? Hmm? 아 귀여워 미응 <laughs> 고양이가 날씬한 심한... 엔로그 제가 이제 오늘 여기 마음 카페에 와가지고 책은 어 물론 많이 보여왔지만, 그래도 약간 쉴수 있는 공간에 너무 어 잘쉬것 같고, 사실 요즘 좀 바쁘고 되게. 하는 것도 많은데 어, 이렇게 와가지고 너무 잘 힐링도 하고 어, 재밌게 맛있는 것도 먹고 음, 재밌게 어, 힐링하다가 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스크를 쓰고 가볼게요 마스크